실비 김치 먹어볼까?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는 김치지. 짜파게티 들고 김치찌어 올리고 한입에 후루룩 땀은 줄줄줄 흐른들 이 김치를 위에 얹어서 먹으니까 <웃음> 매운맛을 빡 느낀 다음에 뒤늦게 얘가 짜파게티가 막 이걸 진화하려고 싹 달려오니까 늦었어, 늦었어. 지금 이미 입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. 대형화재가 발생해서. 와, 아, 진짜 매운데. 근데 이거 어, 맛있는데요? 괜찮다. 너무 많으니까 좀 찢어볼까? 아 김치가 맛있는데요? 여기 보시면은, 진짜, 고춧가루가 아주 그냥 빠바바박 했는데, 아까 제가 이거, 그 겉에 성분표를 보니까 다 국내산이더라고요. 아, 참, 근데 이거 잘라 <웃음> 드시려면 꼭 장갑 끼고 드셔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잠깐 여기 먹다가 여기 묻었는데, 따갑습니다. 김치를 놓고, 짜파게티롤! 김치롤인가, 이건? 나 이렇게. 양고추를 한두세개 이렇게 집어서 <웃음> 먹 먹는 그런 기분이거든요. 그래서 어 먹을 만은 하다 이런 느낌. 그리고 나는 땀을 닦고 있다. 매운맛 정도는 한 엽떡? 엽떡 매운맛 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. 오히려 엽떡 보통 맛에서 매운맛 사이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음날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. 아, 갑자기 왜 무서워지지? 안돼 안되겠는데? <웃음> 잠깐만 그래도 먹자. 맵다 이거 와 <웃음> 그래도 요 근래 먹어봤던 그 매운 맛들 중에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먹을만하다. 물론 이제 자막에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<웃음> 쓰겠지만 아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면은 안 괜찮은가? 아,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투게더를 사러 가야 되나? 근데 짜파게티랑 김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진짜 끝나 너무 맛있어. 근데 실비 김치랑 먹으니까 되게 약간 뭐랄까 <웃음> 짜파게티 맛에 엽떡을 먹은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분명히 그 혀의 느낌은 엽떡이 아니 뭐야 짜파게티인데 몸의 반응은 엽떡이야. 아 어쩐지 여기가 계속 엄청 딱 따... 뭐야 여기 언제 묻었어? 아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이러니까 아... 갑자기 여기가 왜따갑나 했더니 이야... 잠깐만 아 수건을... 아이고 수건에 묻었네 클 났다 아이고 혼나는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